가족. 안녕하세요~ 안녕하세요~, 안녕하세요. 다미의 가족입니다. 아, 제가 저번에 공대생네 가족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, 공대생네 가족 택배 개봉기 7탄에 소개가 되었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을 해주셨는데,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박수~, 박수! 박수! 우리 가족이,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드리는 길은 좋은 영상,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공대생 가정 여러분들과 저희 구독자 어,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. 자, 여러분 사랑합니다. Bye! 근데 그 말을 하려면 자꾸 까먹어 여기에서 마무리가 <웃음> 아, 너무 이상하다. 아, <웃음> 엄마가 멘트 엄마 이제 끝야어 엄마 이제 멘죠 공대생 가정 긁으면 사신할 거야. 따로 목을 긁으면서. 그럼, 아, <웃음> 저도 됐어요. 아 했어. 공대생 가정 여러분들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. 이렇게 될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모두 같이 화이팅합시다. 화이팅 합시다. 화이팅! 하시오. 화이팅! 다시 한번. 나, 어, 나, 갑자기 뭐 이거 할줄 몰라서 막내. 내가 화이팅 합시다. 이랬잖아 그러면 이제 화이팅! 이렇게 쓰시면 되 이거 이거 하기로 했잖아. 갑자기 아, 그럼 엄마. 아, 봉대생님, 가족 여러분들과 저희 구독자. 네, <목소리> 대생아주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 기쓰